열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문줄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 이번 옆은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eoul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The doors are on your right.